내가 지켜줄게 온다 내가 지켜줄게. 너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. 아아 아, 아! 제프 제프 제프, 네가 가나 무서워. 아이 빠다라. 씨.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다. 괴짜하지 어? 마. 자 나만 따라와. 됐다. 이런 체력 뭐가 잘못된 느낌인 걸? 레스 받아 그냥 몇번째 중냐고 도대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도저히 안돼서 저를 지켜줄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자,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친구 누구냐 대구 대구 나와라 6 8이 아하 마술 낫고무 이리 시작 여러분 저는 68이에요 SCP를 대표하는 6 8이 하하. 걱정하지마 내가 널 지켜줄게 어 아, 정신없다 정신없어 자 이제 여러분 육파리 같이 아두명 플레이 해볼게요 자 렛츠고 가자! 오! 어, 가자! 자 조심해! 나만 따라와! 자 일단은 저걸 먹지마! 어, 저걸 먹으면 귀진이 나... 알아! 알아! 알아! 어? 아 알아! 그 조심하라고! 안다고... 너보다 훨씬 많이 있거든 내가... 가자... 렛츠고! 내가 지켜줄게! 온다! 내가 지켜줄게! 너무 시끄러 땜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! 응? 봤지? 내가 너 지켜준 거. 야, 응. 얼굴 더 무겁게 생겼어. 저리 가! 무섭게 생겨가지고 진짜. 자, 4번방 갑시다. 파이밍 할까? 아! 아이고, 아잘 안.. 어? 아주 난이 났네, 난이 났어. <웃음> 아, 내가 이 바나나를 줘야지 아휴, 짐이다, 짐. 뭐, 짐을 데려 와가지고 내가 진짜.. 아왜기분나빠지는 거야, 이거! 빨리 숨어! 내가 너 도와줄게! <웃음> 제발 조용한게 도와주는 거 같다. 내가! 내가 레바 찾아줄게! 자, 기다려! 그래, 그런 거좀 해줘라. 레바 음. 어디 다나 레바 여기 있잖아! 레바 여기 있잖아! 어? 아... <웃음> 아 이런 거 보고 등장밑이 깊다 라고 하는 거지 등장밑이 어둡다 아 그렇군 내가 지켜줄게 뭘 토이치 지킨다는 거지 자 이제 구분방 들어간다 어? <웃음> 자 이, 바나나 조심해 바나나 조심해 어? 숨어 숨어 온다 아 시끄러워 진짜 숨어 자 일단은 고개 숙여 어, 고거 먹어, 그거. 야, 너 이거 먹어. 라이터 먹어. 어, 라이터. 여기 있어. 이거 먹어. 어? 번호를 못 봤는데. 자, 진짜 네가 도와줄 때가 왔다. 그때는 어!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네가 들어가 봐. 얘 너만 아니야. 지켜 준다며 어, 알았어. 아! 어! 뭔 소리야? 야, 무슨 소리야? 아니, 쟤는 지켜 준다매. 지가 먼저 가면 어떡해? 다시 하자 아 어서와! 나 보고 싶었구나! 야 코봉아 우리 이번에는 잘할수 있겠지? 도와준다메! 어, 앞으로 더 열심히 뭘 해볼게 내가 SCP를 대표해서 자꾸 뭘 대표로 해 대표로 하기는 <웃음> 문 열어줄게 <웃음> 자 이번엔 진짜 깨야 돼 알았어 야! 조심해! 쉬워! 아, 초반부터 날려. 야 뭐야? 어? 뭐야? 오늘 왜 죽었어? 그러니까 소리가 죽금 어? 이러던데? 아냐! 아아 이랬어! 오오 이랬다고? 아냐! 아아 이랬어. 이랬어! 어쨌든 죽었잖아 그렇지 야 이렇게 해서 서로 아 번씩 죽었으니까 쌤쌤이야! 쌤쌤? 무슨 쌤쌤이니 할렐루야 조심해 고개 숙여 어 고마워 아 든든하다 <웃음> 난욕파이니까올라 숨어. 어디가! 제리리오지 제리. 오! 오아마 오지마! 오지마야. 살려주소!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아! 아! 제프! 제프! 제프! 니가 가나 무서워! 제프. 아이 빠아라 아이고 난리났네 난리났다나각 야! 최이신성인아 <웃음> 아, 못해먹겠다. 나 갈래. 야, 그냥 가면 어떻게? 나구해주다며 짜증나. 나 그냥 갈래. 아, 나 치사하게 혼자 가면 어떻게? 그럼 어떻게? 아, 이거 뭐야? 오,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오, 나왔어, 나왔어. 아, 더정신없애가 왔네. 큰일났다. 이 상황 이거 어떡하지? 오, 나왔대니까 오,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혼내 줄게 오면 복잡하지마 자 나만 따라와 간다 이런 천장 뭐가 잘못된 느낌인걸?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어, 저기 너너 너 혼자 갈래? 안 들어와? 먹고 싶어? 뭐.. 뭔가 큰일 날것 같은 이 불길한 피부 자 내려 내려 도파리가 그렇게 못했다면서 소문 짱났어 SCP 애들 중에 제일 챙피하게 진짜 아우 어, 너도 못 지켜주고 진짜 모니게는 챙피하겠어자 봐봐 봐봐 봐, 문 열어줄게 봐봐 짠어 어. 그래 화이팅 어 화이팅 커버기도 화이팅 어. 더 시끄럽다 그렇지 밖에 빗소리가 시끄럽지? 어 숨어 뭐야 어 무서워 어어어게어어어어 왜 난리야? 어! 너무 무서워! 어! 나 시켜줘! 어! 나 연약한 그 여자야! 어! 되게 어떻게 꼬셔버린거야? 어, 어! 무서워 무서워 그냥 또 아닥하고 가면 안 될까? 어! <목소리> 얘는 숨녀야 돼. 뭐 그런 얘기는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어! 저 뭐야! 어! 거미 뭐야! 어? 크디큰군더 그 시끄럽다 <목소리> 자 고개 숙이고 따라와 오, 쟤 뭐야 눈왜 이렇게 많아 쟤? 쟤눈 화장 진짜 잘 됐다 어디 점에서 거야? 부탁인데 좀 조용히 좀 따라올 수 없겠니? 못다 나! 본다! 어떡해! 그냥 숨어 어나 살았다 어 그래 고생했어 여기 돈 되게 많다 어나 부자 될거 같아 저기 게임에 집중해 줄래? 어나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 지금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 Oh, 뭐야? 어 뭐야! 어우, 숨기 안 돼, 바나 어머, 어머. <웃음> 잠깐만, 기준 맞고 있어봐. 왜? 아, 기준 맞고 있어봐. 어. 야, 바나나. 축구 <웃음> 잡냐? No. 아니, 껍질지, 어서 나를. <웃음> <웃음> 가자. 너 한성질 하는구나. 이거 먹어, 비타민 먹어. 어우, 피부 건강에 좋은 비타민. 내가 그래서 널 좋아하잖아, 코봉아. 자, 이제 17번, 힘좀 내보자. 어, 알았어. 빨리 와. 어, 숲을 데 없어, 시8번 어, 오다. 미안해. <웃음> 아, <오. 웃음> 아. 저기, 나, 어, 가야 될것 같아. 왜? 어, 똥말려. <웃음> 안녕. 야. 야! 아. 어. <웃음> 진짜. 하... <웃음> 진짜... 자 여러분 아... 일단은 제가 이 하드보드를 해봤는데요 아... 일단은 어, s c p 애들도 어, 도움도 안 됐고 육파리도 어, 짜증나고 소키버스는 똥 쓰려갖고요 아, 그래서... 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똥 말했거든요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니? 몰라